제가 어, 유튜브를 핑계서아또 굉장한 가을 쇼핑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모두 오늘 언박싱 할 저의 가을 추천템? 그런 아이템인데요. 약간 그냥 언박싱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키가 작은 키작녀 스타일이고 저와 이제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해미언니는또 168의 장신이기 때문에 언니가 추천하는 키큰 여자의 추천템 그리고 저의 키작녀의 가을 추천템 이렇게 해서 오늘 가을 코디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도 이거 뜯을 생각이 지금 아주 심장이 막와 여기까지 티 나오니까 <웃음> 여러분 오늘 가을 쇼핑 함께 즐기러 가시다요 그럼 첫 번째 옷 주시죠. <웃음> 이거 는 제가 뭐 가관라면또 니트 아니겠습니까? 또 베이지 이런 니트고요. 이게 여기 입술 내기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지 않던 또 이런 느낌을 가진 이런 니트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쁘죠? 이것도 베스트 아이템이었죠. 자, 다음! <웃음> 이것도 또 이어서 또 이제 가을 니트인데요 이거는 약간 걸친가디건 있고 또 색깔은 또 상큼하게 이렇게 민트색으로 준비해왔어요 이것도 재질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약간 가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보다는 가끔 걸쳐주는 게 이렇게 산뜻해야 또 산뜻한 맛이 있으니까 이쁘죠본들보다푸들 같죠? 자, 다음! <웃음> 기본 키들이에요 그냥 베이직한 티고 이 색깔은 이런 또 상큼한 소라 색깔이랑 그리고 또 항상 필요한 이 블랙과 화이트 코디하는데 기본만한 게 없죠 자, 뜯다 보니 또 튀어나왔죠 자, 이거 베이직한 이런 티예요 색깔도 베이지고요 <웃음> 자, 다음! 호이 오, 이거는 셔츠인데 이게 너무 우아한 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리본으로 길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꼬리가 달리 그런 셔츠입니다. 다만 단점은 단추 잡으기가 되게 힘든 옷이라는 건데, 하다가 저의 픽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리본은 앞으로 붙든 뒤로 붙든 뭐, 자기가 맥는 대로 약간 하는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거는 바지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바지를 좀 많이 주문했는데, 다 하이라이스트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주문할 당시에는 좀 살이 빠졌을 상태여가지고 S를 주문했는데요 지금 좀 살이 좀 붙어가지고 이게 맞을라도 모르겠는데 이키장녀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를 위로 끌어 올려줘야 그나마 키가 커 보인다는 점이죠 정말 기본 스키니 하이 웨스트입니다 자 다음! 자아 이거는 자켓이에요 근데 이거 날씨가 이제 벌써 추워져가지고 입을 일이 있을랑만 싶은데 이런 베이지한 자켓입니다 그냥 걸쳐주면 멋스러운 아이템이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얘는. 그냥 평범한 베이지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의 살짝 오버핏 자켓입니다 응? 아또 바지입니다 제가 바지를 한 4억씩 주문것 같은데 얘는 색깔이 예뻤어 얘 역시도 하이웨스트고요 얘는 약간 그레이한 청느인이어가지고 성이지만 또 색깔이 안다리기 때문에 매치할기가 굉장히 좋은 그또 아이템이죠. 하이웨스트. 자 다음. 야, 야, 이거 도 바지인데요. 어, 다 하이웨스트고 블랙 앤 화이트. 자 이렇게 하이웨스트고 블랙. 항상 이 기본템에 충실해야 해요 패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튀는 거 사봐야 오래 못 입더라고. 자 다음. 오, 제가 약간 꽂히면 색깔별로 사는 타입인데 이건 가방이에요. <웃음> 근데 이 가방 진짜 저렴했어요 이 가방이 만 얼마인거야 너무 싸죠? 너무 괜찮죠? 요새는 이런 반달 모양의 디자인이 또 유행이긴 하더라고 이렇게 긴 가방 스트랩도 있고 화이트랑 브라운이랑 땡겨서 샀어요 이쁘죠? 여기다가 이렇게 봐봐 봐봐 여기 딱 들어주면 간편하고 아이 좋아! <웃음> 자, 얘도 너무 예뻐서 샀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목폴라에 여기는 띠두루 띠두루 약간 크롭티에다가 근데 제가 약간 목이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사실 목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쁘죠? 자 다음. 아, 제가 이번에 상의를 좀 많이 샀거든요? 자 요거는 약간 블라우스 아 근데 얘는 좀 잘못 산것 같다 이 재질이 오래 입을만한 재질이 아니네 너무 얇아서 입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워질 계절에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한데이런 살랑살랑한 블라우스입니다 자 다음 어 얘도 크롭티야 근데 이번에 되게 블랙으로 많이 샀다 이런 블라우스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얘는 블랙으로 사고 또 다른 데서는 화이트로 사고 그래서 아마 이따 또뜯다 보면 이거 화이트 버전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입죠. 이번에는 다 이렇게 약간 크롭티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봐도 하이웨스트 많이 산거 같아요. 우와 다들 나갔지? 와 이거는 편하게 입고 싶어서 샀어요. 이것도 하이웨스트긴 한데 이건 진짜 고무줄 짱짱한 거 있죠, 이거. 이가 바지라기보다는 재깅스 같은 느낌의 바지인데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라인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날씬해 보이거든요. 재깅스 매력. 자 딱. 야, 어. 얘는 매트. 근데 얘 잘못 입으면 할머니 같겠다. 얘는 이렇게 입고 여기 벨트로 허리를 이렇게 강조를 딱 해주는 거지. 가을여서 난리 나는데 뭐. 자 다음. 또바지예요 여러분 청바지 하이웨스트 청바지 아 그리고 이거 바지 아니다 얘는 하이웨스트 청치마 이게, 이게 똑같은거 같지만 이게 필요 왜냐? 이거 하나는 스키니 이거 하나 부츠컷 <웃음> 자요건 하이웨스트 치마예요 청치마 이거 뭐지? 아 이것도 치마 이거는 또 가을에 맞춰서 또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하이 웨스트 이건 약간 여성미와 이 뭐랄까 우아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이아 음, 음, 요거다 음, 요문제예요 요거 음, 음, 아까 봤던 요화이트 버전. 근데 화이트가 상큼하긴 하다 화이트는 청바지 입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여기다 청바지 하이 웨스트 딱 입고 흰색 구두를딱 신어주면은 이쪽? 짜땅! 아하!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뭡니까 호피 그래서 제가 호피를 샀는데 얘는 느낌이 왔을까요? 호피! 째 치마! 나는 다 S를 시켰는데 M이 왔네요. 자 어쨌든 짜잔! 체크 셔츠인데 이렇게 하고 허리를 여기 게쫌 매주는 셔츠입니다. 도이쁜것 같은데? 사실 입고 갈 데는 없어요? 다 유튜브 용이지짜 아, 이거 신발이에요. 이거는 가을 겨울에 필수템이지 롱 부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딱 잡혀가지고 안 내려와야 되는 게 관건인데 일단 후기를 봤을 때 이게 되게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딱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허. 이런 기본템이 충실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하얀 가죽 느낌. 아까 이제 하얀구들 신어야 된다. 배고 했을 때 구비 높지 않고 딱 발목까지 잡아줘 근데 얘 제가 이걸 아마 세차별로 주문했을 거야 그치 그치 봐요 제가 집에 있는 거는 스웨이드 버전만 있거든 그래서 얘는 까만 가죽 방금 거랑 똑같은 까만 가죽 어? 얘는 갈색깔 스웨이드 <웃음> 보자 마지막. 와 진짜 드디어 대만의 가 와! 이거는 색깔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샀어 근데 구이좀 높은 예 이쁘죠 이쁘죠 이쁘지? 가을에 딱 신을 수있는 민트 색깔 부츠 구두를 다섯 개네 <웃음> 이거 올해 안에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가 되게 탐냈어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참지 못하고 이미 사용 중인 아이인데 가방이에요 어, 이것도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가방 크기도 크고 또 스웨이 드고 가방끈 조절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요거까지 해서 저의 올해 가을 쇼핑은 여기서 함께 하는 걸로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다 제가 에이블리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매했는데 한 3..40만 원 정도 산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죠 이 많은 것들을 샀는데 3,40만 원에 가을을 더스럽게 보낼 수 있다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브랜드지 않아도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얼마든지 멋스러움을 뽐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요 그래서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옷들을 통해서 키작녀와 키큰녀의 가을 추천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옷을 보고 주문했을 때랑 입어봤을 때랑 너무 다른 게 여기 풀 품... 내가 작은 건가? 하여튼 이 풀이 너무 커서 생각했던 핏이 아닌 게 너무 아쉽네요. 원래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잡아주는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쉽네요. 한번 훑어주세요 드시고요? 168이 <웃음> 입었을 때는 요런 느낌 자 우선 위에 상의 단추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이거 공복에 예민할 때 입지 마시고 배부를 때 입으세요 그리고 이게 끝난 줄 알았지? 얘또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리고 이거 이거를 뒤로 해서 감아 한번 묶어도 되고 근데 좀 귀엽고 싶다 이번에 묶으세요 과하죠? 그래서 풀렀어요 <웃음> 치마가 하나가 스몰을 샀나어아니 스몰 샀는데 미듐으로 왔어 근데 미듐이 스몰 같아요 알아서 스몰로 보내주신 건지 색이 잘못 붙은 건지 모르겠는데 미듐 치고는 작고 스몰 치고는 조금 커요 제가 하나가 주문한 옷이잖아요 제가 원래 이걸 입고 벨트를 하고 부출를신으려 했는데 제옷 아니라면 다행인데 키큰 <웃음> <웃음> 분들 사지 마세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제 안에 블랙이 받쳐져 있어서 좀덜 짧아보이는데 이런 핏이 나와요. 통은 큰데? 팔, 소매. 언니가 팔이 긴 거야. <웃음> 네. 제가 긴 거예요. 참고하세요. 내가 남보다 조금 길다 하시면은 환불합니다. <웃음>